주의하자, 이거죠. 여기, 여기 지금 빨간색 천원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원래 접속사가 뭐가 나왔었을까? 한번 살려볼래, 이거? 의미 한번 잘봐봐야지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왜? 거기 지금 참석한 사람들이야. 이거 꾸며지는 거야, 이거. 그러면, 자, 참석한 사람들. 여기 전체 시계가 이거니까, 자, 후원해요, 후원. 생략된 거 아니야? 참석한 사람들 중 어느 하나도 이게 지금 주어로 쓰인거지? 어느 하나도? 더뭐 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뭐에제나 비코지 같은게 생각된거지 이게 접속사 아니에요? 이게 접속사죠 분사문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거야 주어는 뭐였는데? 여기 주어였겠지 동사는 뭐였는데? 여기 동사였겠지 시제가 뭐였겠니? 과거였겠지 이게 동사였겠지 그래서 결국 접 주, 동이, 뭘로? 주절의 주어인, 최어맨, 투, 원, 원, 또 어딨어? 투. 아까 했잖아. 삼기시켜. 주어원하고, 주어원하고, 투하고, 다르지? 다르니까 써준 거야. 써주다 보니까 접속사 생략하고요. 이거는 변형시켜주는 거잖아. 시지 같으니까 헤드, 과거형, 클로즈, 과거이니까 원형인 헤드에다 아이언 붙여준 거예요. 이게 위반은 뭐야? 독립분사문서. 독립분사. 주에 될 분사구문 속에 뭐가 있었다? 독립분사구문이 있었다. 알고 풀자. 가급적이면 해석도 알고 하자. 우리가 알고 혼이 꿰뚫고어 아는 거 하고 그냥 감빨, 필빨로만 의존하는 거하고 달라요. 독립분사하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접, 주, 동 이렇게 이렇게 나왔을 때 주절에 주어, 동사가 항상 비교 대상이 흐리죠. 승격할수 있지만, 얘와 얘가 같지 않을 때는 반드시 써준다고 했고, 얘하고 얘하고 시제가 같아도, 시제가 같아도, 그리고 어차피 요거의 원형에다가 뭘 써준다 했어? ING 적어준다 했잖아, ING. 이게 독립분상문이라고이런 형태로 나오잖아, 저것도. 맞죠? 주어 안 나오고 ING 나왔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접속사를 살려준 것 뿐이야. 아 참석한 사람들 중 언어 하나도 뭐야? 아, 할 말, 할 말. 메이커 리마, 메이커 리마 하면 말하다거든요. 그러니까 할말그이상의그이상의더이상의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의장은 어떻겠어그 모임은 어떻게 했다? 파했다, 맞췄다 이렇게 되지? 요거 뭐니? 미리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 B. 자, 자 주위에 있는 분사구문 2. 뭐죠? B의 승량이에요 여기 보세요. 빙의 생략 어떨 때빙 생략하니 어떨 때빙 생략하니 여기 봐접주동 주어 투 동사 투 이게 다 나오려나 모르겠다 자 생략 얘하고 얘하고 자 같아 같으면 어떻게 돼 생략 휴지 어그 어.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죠 요거하고요건데 근데 요게 형태가 얘들아 이거 봐봐 요거 형태가, 다시 한번 재볼게. B plus PP 이거나, 또 있나요? 이거 말고. 그지 B plus PP 이거나, B plus ING 이거나, 잘 봐. 또, B plus 뭐가 있다? 어, 형용사 보호 같은 거. 이런 거 나왔을 때, 형용사야? 어, 이런 거 나왔을 때, 애들 잘 보면 알겠지만, 요런 형태에서 두 개가 시제가 같다고 해도 어차피 요 B가 뭘로 바뀌는 거야? ING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빙이된나봐이야 이렇될 거야. 플러스 뭐가 돼? 어, PP, ING, 다음에 형용사,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빙이 생략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PP가 나오면 수동분사 모인다. ING가 나오면 그냥 형분이야 형용사 나와도 마찬가지야. 이 빙을 생략할 수 있다는 라 얘기야. 이런 꼴에서. 아, 물론, 형용사 플러스 명사일 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거의 동격처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고 있는 be anxious to 원형은 무슨 뜻이냐? 몹시 뭐하고 싶어 하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뭐하고 싶어 하다. 그래서 돈을, 몹시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쓰고 싶어 하냐면, to the best advantage 니까 가장, 뭐야, 잘, 잘 유리하도록, 이용되도록, 그죠? 어, 그래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돈을 쓰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저것도 마찬가지야. 접주동 살려줄 수 있으면 돼. 그냥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때문에니까 이것도 못 써주면 될수 생략된 거예요, 이제. 렸네 원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주절좋조으은 뭐였겠어? 여기 나왔네, 여기. 자, 주절 빨리 파이파 쉬네, 쉬. 그럼 결국, 어, 뭐가? 쉬. 이게 주어했던 거죠? 어, 리야 같으니까. 주절의 좋언인 쉬하고 같으니까. 이게 주어 투자는. 동사투 찾아보기에. 동사 추가 뭐였던? 과거형이었다. 그럼 여기는 뭐니? 뭐였던 거야? 그렇지. 워즈였던 거지. 워즈를 변형시켜 준 거야. 원형에다가 ing. 됐네. 그래서 being anxious였던 거야. 그렇지? 이때 빙 생략한. 그래서 아무튼 돈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쓰고 싶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어떻했습니까 물건을 자, 원에부터원하던는 차례차례 차례 차례 차례 차례 물건을 다 조사했습니다. 어떤 시선하에 언더드 임페시언트는 조급한 조급한 시선. 빨리 쳐다봄. 누구의 자 어, 그 가게 주인의 가게 주인의 조급한 시선하에 물건 하나 하나를 다 범죄했다 고 범죄했다 습니다 그러니까 음 재밌어요. 이거 상상이 되죠. 어 어떻게 나가든지 아니면 빨리 사든지 계산을 하든지 해야 <웃음> 되는데. 계속 물건만 보고 있으니까 계속 <웃음> 쳐다보는 거야, 가게 <마귀의> 주인이. <웃음> 이런 상황을 다겪어